그리고 단기봉에서 이런 식으로 좀 채널에 갇혀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은 지금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시 한번 이전 트렌드에저항 받고 또 다시 떨어지면은 이제 플래그 패턴과 비슷한 그러한 영향도가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채널 중심선의 지지 그 패턴의 목표가 자체가 네, 여기 하단부까지는 아니고 계산을 좀 해보면은 여기, 여기에서의 그 파동 자체가 똑같이 이어지는 거니까 요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 하면은 지금 이큰큰 큰 관점에서의 채, 또 채널 있잖아요 그렇죠? 어, 채널의 한 중심 지점과 유사한 그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갈수 있는 그 움직임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좀큰 관점에서는 어쨌든 우 하향하고 있는 수렴 채널 예, 뭐 쇠기나 또는 뭐 플래그 패턴 이런 비슷한 그런 예, 영향도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뭐 이런 식으로 파등이 안으로 진입했다가 예, 점자 진폭을 줄이면서 그리고 고점과 저점 모두 낮아지면서 결국에는 위로 뚫는 고로한 영향도가 유지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는 관점으로 어. 결국에는 지금은 한 8,700인가 여기가 어 그럴 거예요 8,700 또는 또는 이 플래그 패턴 또는 세기 패턴 중에서 무조건 패턴의 그 하단부를 찍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 가다가 종종 가다가 특히 플래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 중심부에서 지지를 받고 갈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안 가고 그래서 만약에 그 영향도 다그 어, 만약에 아까 채널 중심부랑 이 패턴 작은 패턴의 목표값이랑 일치가 돼서 한 9,000불에서 지지를 받고 간다 라고 한다면은 9,000불 또는 8,700불 뭐 300불 차이긴 한데 좀 미미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비트는 뭐 저런 식으로 일단은 지금 당장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기봉에서는 단기 패턴에서는 네,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 있는 그림 떨어진다고 하면은 9,000불 만약에 더 가면은 8,700불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 요큰 채널 우하향하고 있는 수렴 채널 어, 저거를 통해서 어, 알아볼 수 있는 거비트는뭐 이렇게 보면 될거 같고